ISTJ 마음속에 스파크가 튀었을 때는 미친 듯이 칼답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칼답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. ISTJ 옆에는 바쁜 일상이 ISTJ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처음엔 서로 칼답하다가 ISTJ가 어느 순간 느리게 답장합니다. 이는 평균 속도에 최적화하는 과정이므로 상대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습니다. ISTJ는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칼답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를 진행합니다. 이럴 때 상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먼저 ISTJ에게 지속적인 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. 오 n 도 l Joshi Chan h a j u s i Yasa g e s h a m d a duck d j e y o n g San y l o n g h a ISTJ w h i my Honin s h w b a n ISTJ world membership a g e e h a b i Vlog a s m r d u n Total benefit y o new l e suit s e u n a d a c a n s o